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통지의무 위반 시 직무 직업 변경은 삭감 지급하고 오토바이 계속 사용은 면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고법 2015나 13309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1. 망인의 통지 의무 발생.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든 남을 공란으로 둔 점.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 제26조의 내용, 그리고 을 제6호 중에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보험설계사로부터 이륜차 운행시 계약승인이 불가능하고 이륜차 사고시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 역시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에 해당하여 보험 인수 내지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알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통지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적어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한 2013년 10월 30일 경 이후에는. 위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에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런데도 망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은 위 약관상의 계약 후 알림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2014년 8월 29일 약관 제26조 2항에 의하여 뚜렷한 위험 증가와 관련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게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입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기 부존재 여부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저하게 증가시켰고 그 위험성 증가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을 가져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 이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과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았으며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계약자란에 방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에는 계약관리림으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영업담당자로부터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험약관과 설명서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위 교부확인서에 영업담당자의 이름인 소의 이 상품설명서 설명이라고 문구를 직접 기재하고 그 계약자란에 망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망인의 이사건 보험계약을 가입할 당시 영업 담당자로부터 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계속적 사용에 대한 통지의무와 그에 관한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척기간 도가 주장에 관하여 상법 제 651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6조 사망은 계약 체결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법과 보험약관의 위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이 사건 보험약관 제26조의 적용 주장에 관하여 그 해지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이루어진 경우에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았을 때에는 변경 전 요율에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이사건보험약관 제25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